내 이름은 잉여맨 대초말에서는 10살이 되면 내가 과연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수 있을까? 난 아마 안될 거야 차베리가 가지고 있던 뮤츠 정말 강했단 말이야 안돼 나와라 뮤츠 어 저건 환상의 포켓몬 저걸 어떻게 구한 거지? 자맹독 걸고 다시 병... 내가 그런 포켓몬을 이길 수 있을까? 포켓몬 마을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나가지 말까? 난 아마 사람들 앞에서 패배당하고 이웃숭거리가 되겠지. <웃음> 엄마, 엄마. 어? 어이구 어, 어, 이 얘가 왜 이래? 어, 어 진짜. 어, 어 여매나가, 어, 어, 어, 어네 포켓몬 아니니? 어, 얘가 나를 막먹들어 막먹으려고... 어, 내리고 막 달리고 났어. 리자드, 오. 갑자기 왜 그래? 어... 아... 어... 어... 이거 왜 일어나? 어. 어... 잠깐만, 리자드. 어... 예... 너... 너는 공격도 언니? 어... 없구나. 어, 어... 리자드, 너의 포켓몬 트레이더로서 내가 명령한다. 공격을 멈춰! 리자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구독. <끄> 그, 아이 리자드, 리자드 빨리 리자드, 들어오라니까! 리자드, 리자드, 리자드, 아이 리자드, 진짜 얘가 포켓몬 볼에도안 들어가려고 리자드, 하고 도대체 리자드, 왜 그러는 건데? 리자드, <끄> 리자드, 아, 아이고, 음. 아이고, 아이고, 아 힘들어. 여민이 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탱박사님 제 포켓몬 리자드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음. 아마도 그건 말이다 사람도 청소년이 되면 사촌기가 아이듯이 파이리에서 리자드로 진화하면서 사촌기 가된게온 모양이구나 사촌기요? 그래 리자몽으로 진화만 한다면 말을 아주 잘 들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댕바사님네를 털어서 이상한 사탕을 얻어버리면 되겠구만 아 어, 여긴다 이상한 사탕이 어딘가 있을 거야 분명 훔쳐버려 아 어, 여깄다 그... 어? <웃음> 이, 이 녀석이 춘다고 말도 안 했는데? 응. 그때 리자몽으로 진화하면 말을 정말 잘 들었겠지? 자 그러면 리자드! 우리 진화해보도록 하자! 이상한 사던걸 줄게! 자 리자드 이걸 먹어서 사춘기 가 같은 건 잊어버리라고! 리자드! 어 리자드의 모습이! 응? 응? 리자몽으로 진화하는구나! 오, 리자몽. 오... 리자몽. <웃음> 좋았어, 리자몽. 음, 이제 내 말을 정말 이제 잘 듣겠지? 나를 태워서 저쪽으로 날아가봐. 아, 야, 여기 나왔는 나한테... 어! 얘들아내 어... 어... 어? 연구실이야. 어... 댕박스님, 흑자몽이 되었는데도. 제 말을 아직도 안 듣는데요. 아이 도 사춘기인 걸까요? 어, 야너 포켓몬 별로 들어오라고. 이건 아무래도 사춘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럼요. 그냥 리자드가 너를 개 무시하는 거란다. <웃음> 네 네?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네가 아주 드게약해가지고 포켓몬이 널 무시하는 거야. <웃음> 네 네? 어, 이, 아,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서러울 수가... 저렇게 비웃는 것좀 보이, 보이니저게? 응? 야, 야 너나 무시하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아마 니가, 저 니자몽이 다른 주인이 있던 포켓몬이었잖니? 때문에, 니네 트레이너의 수준이 전 트레이너보다 낮으면 이제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지.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은... 제가 리자몽을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일단 너의 포켓몬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너를 믿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맞죠. 음. 음, 하지만 넌 자신감도 너무 없고 맨날 찡찡대기만 하는 날 어떤 포켓몬이 널 추인으로 생각하겠니? <웃음> 맞아요. 아빠. 요즘에 한번 치고 나서 자신감이 확 줄긴 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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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래전에 다들 포켓몬 챔피언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 쓰요이! 네? 오래전에 챔피언이었다고요? 허허... 나나 만들거야... 음, 그딴 약한 소리나니까 포켓몬들도 너를 무시하는 거야 나도 너를 이제 무시하고 싶구나 아, 아, 무지비... 그래도 아니야... 흑자몽을 내 말을 듣게 하려면은 나도 도전을 해야 된다고! 거기 댕박사님, 음. 체육관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도장을 깨보겠어요. 음. 여기서 제일 가까운 체육관은 음. 음. 산꼭대기 폭포원에 동굴 체육관이 있단다. 그렇군요. 야 흑자몽, 빨리 가자. <웃음> 그만 무시하고 빨리 내려오라고. 에이씨, 포켓몬한테 절대 무시받는 트레이너가 될순 없어. 뿅 아, 아,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어? 야 리자몽 같이 가! 에? 리자몽. 아휴, 아직도 무시하는구만. 어딘가에 동굴 체육관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음, 분명 폭포 안에 있다고 했었는데, 어? 설마 이곳이... 동굴 체육관? 그래 이쪽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어이! 계세요! 저 포켓몬 배지를 얻으러 왔는데요! 어이! 어, 여기가 맞나? 어? 음.. 누가 봐도 신입 트레이너로군 여긴 무슨 용어지? 저 포켓몬 배지를 얻고 제 포켓몬들한테 존경심을 받을 거예요 음.. 존경심이라 그런건 카리스마로도 충분한 법인데 좋아 아무튼 내 포켓몬을 보여주지 겨라 꼬마돌 좋았어 이 배틀이 이기고 리자몽의 존경심을 받겠어 카라 게라두스 호호 게라도스라 꽤나 하는 녀석을 내보냈구만 자저 녀석은 돌 포켓몬이니까 얼음 엄니로 마무리하는 거야 하. 떨어뜨리기! <웃음> 너무 강하잖아? 녀석도 꽤나 하는구만 얼음옥니! 어. 어. 얼음옥니! 어. 어. 떨어뜨리기! <웃음> 게라도스 지면 안 돼! <웃음> <웃음> <웃음> 잘했어 예. 게라도스 음, 조금만 치는구만 그 다음은 롱스톤이다! <웃음> 아니 저거는 크리스탈 롱스톤? 음, 너의 너에... 갸라우스도 꽤 크지만, 내 롱스톤이 더 크지롱. 음, 절대 지면 안 되지. 얼음 없니로 가는 거야. 어어떠들리기 하지만, 괜찮아. 나에겐 팬텀이 있으니까. 팬텀이 맹독을 걸고, 병상처활 한다면, 이 싸움, 할만하다구. 음, 음. 용의 숨결! 어, 어. 급소를 마렸다. 좋았어. 병상천명이다! 어어 팬텀 마무리! 오! 되게... 이거 궁굴 체육관도 별거 없구만 팬텀으로 끝내버린다 근데 비장의 포켓몬 거북왕은 그렇게 만만하지 <웃음> 않을거야 아이돌 캐논! <웃음> 아니 팬텀이 한방해? <웃음> 헐이 녀석 별거 없구만 괜찮아 니 자몽이 있으니까 니 자몽이 내 말만 들어준다면 거북왕 정도는 금방 이길 수 있을거야 리자몽! 불꽃 세례다! 어, 아, 리자몽! 잠을 잔다고? 리자몽, 빨리 일어나, 일어나라고 불꽃 세례를 해야 될거 아냐? 이 녀석 못 참겠군. 감히 이쥐 넉대님을 보고 무시를 해! 가라! 내가 친거밤 아! 아니! 거북하게 모습이! 저건 뭐야! 거북왕, 가라! 거북왕은 메가 형태로 메가 진화를 했다? 니 자몽 쿨쿨 자고 있다. 냉동비! 거북왕 빨리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공격을 해야지! 한번행동비 어, 아! 아! 어 음, 너는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자격이 없구나. 네 말도 듣지 않는 포켓몬 따위를 가지고 다니 안심해. 그 녀석한테 명령이 통할 때, 다시 시업을 받아주지. 내가 나약한 손님만 아는 트레이너라서, 리자몽이 패배한 거야. 내 말에 듣지 않고, 얼어붙어버리다니, 어. 어. 리자몽, 어. 우리의 불꽃이 사라졌잖아. 이거 어쩌면 좋아, 어, 리자몽.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